여기 이제 좀 꼬들꼬들해졌을 때 이거를 여기 조금 익었잖아요 풀어질 때 이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찬 공기와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면 자체를 찰지게만 잘풀려가고찰지게 그래서 탱글탱글해지지 않아? 네? 네. 라면, 그침도다, 그침도다. 라면도 그렇고 모든 음식은 네. 털어주면 맛이 없어 탱글탱글해지고 이렇게 침이 쏙쏙 그냥 줄줄 신나네 진짜. 신나죠? 네. 아 진짜 됐어. 탱글탱글하네요 탱글탱글하네요 되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에서 먹어야 돼. 그쵸. 계란 언제어요 근데 계란 넣는지. 음. 아, 여기다 직접 넣는 거요 직접 넣을요 이때도 음. 이제 보통 이걸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웃음> 깨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쫙 켜고, 쫙 걸리면 그대로 쫙 한번 직접 해보는 끝인 거예요. 이렇게 은좀 지저분해지지만 그래도. 딱딱 <웃음> 자, 탁, 탁. 자, 해가지고. 원래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본다 그러잖아. 요 맛을 맞아, 본다 맞아, 맞아. 비주얼적으로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맞아. 비주얼적으로 먼저 눈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볼때 맛을, 맛을 본다. <웃음> 내 말이 틀리면 되들라고. 아, 안 되들어, 안 되들어. 나 <웃음> 되들은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자, 음식이. 탱글탱글하지. 아, 진짜 그러데 응. 콩팥집하지 않으 사람이나 면이나. 해초탱글하지 줘봐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김나이한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아니, 맵지 않다니까? 어때? 맛이 탱글탱글하지? 일단 면이. <봤� accused> 음! 응. 음. 오, 면 좋아요. 아까. 냄새 때 매운 거에 내가 좀 쫄은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렇게 많이 안 매워요. 입속에 들어가면 안 매워요. 네. 근데 왜 입술이 시도하기 시작하죠? 엠블루스 오는 시간과 입술이 부러는 시간이 비슷하죠. 5분 내일 5분인가? 입술이 살금살금. 아, 맛있어요. 아, 매운이 음. 진짜 맛있어요. 똥을. 더 끓이면 안 돼, 이거. 네. 음. 하고 그 걸? 오. 그거 공영, 이야, 자, 이제, 이걸 뿌려서. 네, 예, 그 다음에, 음, 예. 그 다음에. 네. 국자가 있어요. 네. 아, 됐 이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네? 요 안에 계란이 하나 탱글탱글하게 있을 거예요 계란도 이게 완전히 익는거 보다 이렇게 반숙으로 익는게 훨씬 먹기도 부드럽고 네 그러니까 이 반숙이 있으면 풍미가 있죠 풍미가 풍미도 네. 있고 이 매운맛을 갖다가 중화시켜주고요 그런거까지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자, 요리를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웃음> 마지막으로 올라갈게 바로 공약 좀 많이 올려주세요. 공약. 이요 정도면, 이 정도면 돼. 더 이상 되면 더 이상 되면 과일 붉고 근데 아까 맛봤을 때, 아, 맛게 매웠어. 난 진짜 매울까봐 걱정했거든? 많이 먹어 음! 면 쫄깃쫄깃하네. 음. 그니까 러 아까 그게 이 면을 들었다 놨다는 게 단순한 행동 같지만, 깃개로 쫙쫙 나눠줘버려. 나눠줄 때또 같이 끓여가지고 4등분을 더 하나 자야 돼. 면이야, 면. 네. 면에 아, 그... 네. 면의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그 탱글탱글한. 면의 식감이 있어. 식감. 에서 씹을 때마다 팍팍 씹어는거그식감